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. 여당으로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아,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아,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다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20대 국회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, 겪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어, 생길 것 같지 않았던 아이가 생겨서 이제 19개월 된 아이의 아빠가 되기도 했습니다. 아, 동네에서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제게 해 주십니다. 아,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아, 제 아이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아,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거, 그런 정당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박준희. 민성이.